미스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체리콩치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스코티타 패키지 보시면은 이게 하나로 한 4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구성 또한 오링도 4개, 리본도 4개 그서 빵빵하게 구성을 해드렸으니까 연습삼아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입사귀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 오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실을 감싸서 X자 만들어진 부분을 엄지로 잘 눌러줍니다. 바늘이 그대로 감긴 실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쭉 들어가서 실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 한번 감아서 빼주시고, 자 이때 우리는 평뜨기 사슬을 쭉 만들 거기 때문에 손가락에 감긴 실을 빼고 짧은 끈, 짧은 끈을 그대로 당겨 주시면 매듭이 하나 이렇게 딱 생겨요. 이 매듭이 필요했어요. 자 이렇게 매듭 만들어 주셨으면. 사슬 아홉 번을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잎사귀 가로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이에요.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빼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아홉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살짝 비틀어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따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코 그대로 다섯코 여섯코 일곱 여덟 아홉 반복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이게 우리 잎사귀 가로 길이가 됩니다. 자, 이제 기둥 사슬 한 코를 만들라고 우리 그 도안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감아서 빼 주는데 얘는 가로 길이가 아니고요. 기둥 사슬. 우리 뜨개를 하기 전에 받쳐지는 받쳐지는 친구라 코가 아닙니다. 자, 각각의 코산에 뜰 건데 여기 보시면 머리 땅 것처럼 보이는 게 코. 살짝 비틀어 봤을 때 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온 게 코산인데요. 첫 번째 코산은 기둥사슬 거니까 얘는 코가 아니에요. 자두 번째가 첫 코예요. 각각의 코부터 코산에 짧은뜨기를 먼저 한 번을 떠줄 거라서 그대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 여유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고 자,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뜰 거예요. 여기 한 번, 여기 한번뜰 거예요. 각각이에요. 자,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잎사귀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아서 코 산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들어간 코만 살짝 나오고 마찬가지로 기지개 켜고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씩 빼주는 거예요. 자, 한번더 해야 돼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나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여유는 똑같이 주시고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 빼는 게 한길긴뜨기 두번을뜬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짧은뜨기보다 확실히 딱 이렇게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번 뜨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써져 있어요. 안 감고 그냥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여유는 똑같이 주세요.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빼는 게 짧은뜨기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잎사귀 하나 벌써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잎사귀를, 양쪽 잎사귀를 한꺼번에 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중심점 여기는 도안 보시면 빼뜨기 한코 라고 되어 있어요. 빼뜨기는 바늘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 걸죠. 빼고 빼주는 거라서 빼뜨기라고 불러요. 요거까지 해주시고 다음 코산에 짧은뜨기 또한번할 거예요. 반복이에요. 자, 안 감고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한길긴뜨기를 또한 번, 두 번. 반복이죠. 동일하게 반복점입니다. 감아서 들어가요.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세요.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한번더뜰 거예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실 걸어 나오시고요.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코 지금 딱 남아있는데요. 여기도 코산에 뜰 거예요. 코산에 짧은뜨기 한 번을 그대로 떠주시면, 짠! 벌써 잎사귀가 끝났어요. 체리모양 잎사귀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한뼘 정도 실을 여유 두고 자른 다음 그대로 한번 감아서 실을 한번 감아서 쭉 뽑아내서 매듭을 일단 지어 주시고요. 저는 이 벌어진 부분 숨기기 전에 한번 묶어 주거든요. 이렇게 묶으면 지금 여기 반대편 끝에 부분이랑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형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을 숨겨볼게요. 돗바늘로. 그대로. 어, 우리가 바라보고 떴던 면은 바깥쪽, 겉면이에요. 얘가 보이는 앞부분이거든요. 앞 그러면 뒷면으로 숨겨야지 조금 티가 덜 나고 예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콧 뜨듯이 돗바늘을 가지고 실을 숨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어, 끝까지 꼭안 가셔도 돼요. 이게 어차피 뭐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실을 숨겨놓고 바짝 잘라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뒤쪽으로 뒤쪽으로 살살살살 실을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잎사귀는 완성을 바로 해주는 건데요. 자 살짝 잘라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아직 남았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체리가 딱 달려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 실을, 어, 도안 보시면 약두뼘 정도 여유를 두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면 한 뼘, 두뼘 정도 해서 실을 잘라준 다음, 요거를 여기 미리 연결해 놓을 거예요. 바늘로, 우리 빼뜨기 했던 부분이에요. 빼뜨기 했던 부분 정 가운데, 뒤에서 바늘이 앞으로 들어가서, 바늘로 접은 끈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빼주시는데, 이때 이 고리에, 이 고리에 실두 줄을 다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겨볼게요. 짜잔!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졌죠? 이제 그러면 열매 부분 만들어 볼게요. 열매 부분 먼저 일단 도안 똑같이 갈 거예요. 원형코 만들 건데요. 손모양은 동일합니다.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오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예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렇게 X자로 포개어지는 부분 엄지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바늘 그대로 감긴 실 사이로 똑같이 들어가서요. 실을 걸어서 나오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이건 원형 코를 잡아준 모습이고요. 이제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일단을 뜨기 위한 기둥 받침이에요. 자,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6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원형, 여기가 그냥 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6번을 다이 구멍에 뜨는 거예요. 자, 구멍에 먼저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오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여유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대로 감아서 빼고 빼주는 거. 이게 짧은뜨기인데요. 지금 한번 했고요. 우리 다섯 번 더해서 총 여섯 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들어가서 실 걸어서 나오고 여유 주시고 감아서 빼고 빼고 다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 주시고 실 걸어 빼고 빼고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머리 땋 부분이 각각의 코예요. 하나, 둘, 셋, 네번을 떴네요두번더 같은 동작으로 반복해줍니다.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걸어서 빼고 빼고 자, 이렇게 여섯 개를 해주었으면 원래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원형 코를 모아주어야 하는데 이때 도안 보시면 초록 실을 넣어서 체리 길이를 정하고 안쪽 실과 묶어 연결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초록 실을 넣고요. 그리고 짧은 쪽 실을 당겨서 오므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체리 길이를 좀 정하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게 잡고 안쪽 실을 묶어서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이때 매듭은 여러 번 최대한 묶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꽉 묶어 주시고요. 자, 1단을 떴으면 우리 첫 번째 코에 문을 닫아서 여기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요. 원코 벌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문을 닫아 줄 거예요. 자, 그대로 첫번째 코로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실 걸어서 한꺼번에 빼고 빼주는 것 이게 빼뜨기입니다. 찰싹 붙으면서 원형코가 되었어요. 자, 이 두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이제 바로 2단 들어가 볼게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 번과 도안 보시면 늘려뜨기 한 번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짧은뜨기 한번을 일단 떴고요.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를 한번 그리고 같은 코에 한번더 떠주는 게 늘려뜨기예요. 자, 우리 짧은뜨기 한 번과 늘려뜨기 한 번을 세번 반복하라고 도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코에 늘려뜨기 한번, 요거를 반복해 줄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요. 자, 이때, 우리 지금 보면은 약간 체리 모양이 동그랗게 모양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모양을 동그랗게 만져주면서 떠주시면 훨씬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2단 완성이 되었구요 모양을 조금 더 다져 주시면 짠 벌써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번째 코에 다시 문을 닫아 줄거예요 빼뜨기는 말 그대로 문 닫고 기둥코는 문을 열어 준 거니까 코가 아니에요 뜨면 안되구요 지나가고 첫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빼고 빼서 문을 닫아줍니다 자, 남은 실은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기둥 다시 세워주고 다시 첫 번째 코부터 시작하는데요. 3단이 마지막 단이에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한 번과 모아뜨기 한 번을 세번 반복하래요. 자, 첫 번째 코에 먼저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모아뜨기는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가 합쳐져서 한 코를 만들어주는 걸 의미해요. 자, 들어가서 먼저 데리고 나온 다음에 다음 코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면 바늘에 이렇게 세 코가 걸려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감아서 쪼로롱 빼주는 게 모아뜨기입니다. 자, 이걸 반복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모으는 거 들어가서 나오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나와서 한꺼번에 빼주는 거 다시 세븐뜨기 한번 그리고 모아주는 거한번 이렇게 해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문 닫는 것까지 해줘야지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씩 감아서 쭉 빼서 한뼘 정도 두고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을 한번 잘 잡아주신 다음에 페브릭형 특징이에요. 요렇게 한번 만져주시면은 훨씬 더 뽕실뽕실하게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자른 실에 돗바늘을 꿰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빼뜨기고요. 기둥이에요. 첫 코부터 아래 반 코만 들어가서 감침질을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이 아래에서 위로 반만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코도 이렇게 들어가고 네 번째 코도 다 모두 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코에 감침질을 해준 다음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당겨서 모아줄 거예요. 실을 그대로 당겨서 모아준 다음 너무 뾰족해지지 않게끔 손으로 조금 더 만져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살살살 살 사이로 숨겨가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저는 어, 실을 자르지 않고 항상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은 다음에 매듭을 이렇게 짧게 묶어준 다음에 그대로 안으로 넣어가지고 솜 역할을 대신해줘요꾹 넣고, 남은 실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모양을한번더 만져주시면 동그랗게 형태가 잘 잡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벌써 한쪽이 완성이에요. 짜잔 같은 방법으로 한 쪽에 더 달아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얹어서 동글동글하게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한코씩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까지 해서 당겨서 예쁘게 모아주면 쭈쭈 모아서 레드도 한번 짚고 넣어줄게요. 이렇게까지 잘가져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짜잔 제가 좀잘 보이게 하려고 연한 색깔을 썼더니 약간 살구 느낌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오링을 이게 원터치거든요. 이 고리에 정 가운데에 그대로 찔러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라벨 태그는 한쪽에 그대로 감아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빼서 태그를 하고, 너무 길면 잘라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체리콩칫다 키링 완성!